녹용의 주요 성분과 효능은? 녹용은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강글리오사이드,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친 황산, IGF-1 같은 물질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녹용의 첫번째 대표적 성분 물질은 강글리오사이드입니다. 강글리오사이드의 주요 기능은 면역력 증진, 피로회복과 혈행 개선이며 내 NF-KB를 억제합니다. NF-KB는 염증인자로 만성적 염증으로 이어지는 퇴행성 질환의 치료에 유의한 효과를 냅니다. 녹용의 두 번째 대표 성분인 글루코사민 및 콘드로이친 황산 같은 관절 회복 물질은 관절 회복을 돕고 영양을 공급해 주기에 퇴행성 질환에 매우 좋습니다. 특히 녹용 중대에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풍부하여 세포 조직의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합니다. 백초한방세 번째 중요한 녹용의 대표 성분으로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1 호르몬이 있습니다. 초유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성분이 이것인데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생성되고, 상처 치유, 세포 분화, 뇌 성장과 발달, DHA 합성, 근육과 혈관 조직의 형성 등에 관여하는 성장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또한 상피세포 성장인자, 신경세포 성장인자,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장인자는 세포의 수를 증가시키고, 대사를 촉진하여 세포 크기를 증가시키는 단백질의 총칭으로 이러한 다량의 성장인자 성분 때문에 녹용이 성장의 성약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특히 녹용분골에는 IGF-1 즉 인슐린양 성장인자가 있어 세포활동이 왕성해서 성장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